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성 입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 뭐 대사증후군에 관한 방법 치료법에 관한 것들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자전체기 트림증상 비염 목에 이물감 방기증상 같은 이런 전반적인 대사증후군에 관한, 과민정 대장증후군에 관한 그 치료법에 관한 동영상은 오늘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동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은 동영상을 올렸어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아,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정상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 각자의 어떤 증상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한 분에게라도 더 도움을, 도움이 을도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나는 동영상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 일단 대사증후군에 관한 동영상은 오늘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다만 뭐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허리, 허리가 허리 아프다 뭐 견갑골이 아프다 뭐 하여튼 하여 여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혹여나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사증후군에 관한 동사는 오늘부로 마무리를 지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질문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뭐 좌우 비대칭이다. 또 자신의 몸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변화가 돼서 어떤 치료에 어떤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와의 한 번쯤의 만남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떤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상황들은 조금 열어두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제가 고민 끝에 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질문하는 방법과 또 저와의 만남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계속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뭐 아주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어 최근에 조금 많이 했었고 어 과거에는 간간히 했었는데 일단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그런 어 외부에서의 뭐 커피숍에서 했었습니다. 어어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그 세미나도 멈추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저에게 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내기가 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하여튼 대신에 어떤 다른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적용하시고 어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한 지난 2주 정도 그죠? 어 제가 세미나도 진행을 안 하고 아, 댓글도 잘못 달아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아, 왜,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조금 여러분들이, 어, 계속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답답하시겠죠, 그죠? 답답하시니까, 자꾸 문자나, 뭐, 때로는 전화도 오시고, 이래갖고, 아 그게 아 너무 힘, 힘든 거예요 어 제가 제가 뭐 아무리 다른 일도 안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떤 어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일상 생계를 또 책임져야 돼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응대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과도한 스트레스로 막 작용이 되고 제 몸이 조금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참 무섭거든요. 음. 그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하튼 <웃음>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도못 받는, 것, 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좀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답답해서, 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 장문에, 보통 장문에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 그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올라오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글로서 문자로서 답변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어. 왠간 그 글로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써야 되고또 간단하게 대부분의 질문이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어, 실질적으로 말로 그걸 설명하더라도 최소한 10분 길게는 막 30분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답변 이 필요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저는 혼자고,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라는 게 사람이 너무 많다는 라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벗고는 싶은데, 이걸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답답한 어떤, 그런 막, 가슴이 막 짓눌리는 어떤 그런 좀 스트레스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풀어야 되지 않겠나. 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질문을 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저의 잘못일지도 몰라요. 어떤 거,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떤 법적인 시스템, 어떤 이런 쪽에 갇혀서 제가 활동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치료비 명목을 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그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응? 하여튼 그런 고민을 사실 이 고민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뭐한 지난 1년 정도는 계속 이 고민을 제가 달고 살았는데 하여튼 이게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실행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또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뭐 모든 걸 도전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막 여러분을 돕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었습니다. 뭐 세미나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전화 상담을 한다 그랬다가 못 한다 그랬다가 막 이런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거나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혹여나 제가 막 변덕스럽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그냥 제가 조금 그래요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제가 사람이 좀모질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이렇게 하나 주시는데 제가 그걸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한분두 분한테 오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할수 있고 또그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들에 어떤 문자가 오고 또그 유튜브 상에서 댓글란에 질문이 날라오면 그런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막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두 분도 아니고 이걸 다시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러 질문을 받으면 뭐 답이 안 넘어가는 거야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막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지어떻 어떻게 야지또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막 그게 막 스트레스로 오, 오는 걸 제가 어느 순간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내가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한테 어 일단은 그 유튜브 상에 밑에 동영상에 댓글에 다 질문을 하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해 주세요 문자메시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메시지로 이제 최대한 조금 정확하게 또 너무 이렇게 좀 방대한 질문 이런 거는 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어. 그러니까 좀 일목에 연하게나 아 이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하, 너무 모르겠다. 어.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몸 어, 상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그걸 제가 유튜브 그니까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게요 답변을 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한테 제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사정원군 치료법 77강이라는 동영상을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하고 뭐 후원 계좌번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뭐 세미나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이제 세미나는 공식적인 세미나는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보실 필요 없고 하여튼 전화번호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고 어 제가 답변해 드리고 보시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다수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막 날려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어, 다,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왠가 하면 한 가지 질문에 최소한 10분 정도의 답변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니까 최소한 10분 길게는 20분, 30분 정도의 답변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 오늘 한 10개가 왔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어떤 혹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아,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필요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일단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시고 그리고 일단 그건 알아두세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수 없을 수도 있고, 그거 좀 기억해주세요. 근데 일단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고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답변을 해준 대로 했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그죠? 제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답변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한테 약간의 후원을 좀 해주세요. 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있 진짜 제가 진짜 좀 말씀 안드리고 싶은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구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 구원입니다, 단발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질문을 주셨고 내가 답변을 해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 수고에 대한 뭐 어떤 감사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후원을 해 주셔야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적인 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후원 액수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얼마를 얼마를 후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후원이라도 괜찮고 그냥 여러분들의 형편껏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것도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큰거 하면 좋게해 좋지만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어, 그럼 그럼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단발성 후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을 주시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10분을 할 수도 있고 20분을 할 수도 있고 30분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그에 대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고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수고에 대한 어떤 감사에 대한 표시는 조금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날것 같아요 힘이 나고 그게 뭐큰 돈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일단 제재정적 어떤 문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큰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큰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이 막 그럭저럭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진짜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경제활동 자체가 힘들거나 학생인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구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구원할 때 최소한의 후원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그냥, 제 입으로 돈 얘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를 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후원을 하시면,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다음 분의 그분이, 이제 후원을 하신 분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받으시고 답변을 받으신 분은 또 이래서 또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작은 액수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죠? 금액에 상관없이 또 후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질문에 대해서 후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데 첫 질문은 그냥, 그냥 무조건 주세요. 첫 질문은, 첫 번째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질문은 괜찮은데,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첫 질문은 그냥 해 주세요. 대신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채택이 돼서 답변을 해 드리는 분들은,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후원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후원을 그냥 답변을 해 드렸는데 후원을 안해 주시는 분들의 경우는 약간 이제 수위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저는 또 치료해 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들, 원리 치료 원리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혹여나 뭐를 2차 자각 증상에 대해서 제가 또 책임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마세요. 그죠? 네. 방법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질문 하고 제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후원이라도 저, 대사정원 치료법 77강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실 때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최소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일단 후원을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저도 그게, 아, 이 사람이 진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여 이걸 어떤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죠. 저도 20년 동안 이 병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남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너무나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뭐 말씀드렸던, 어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은 소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는 소는 먹을 권리는 있는 거야. 일은 해줘도 밥은 먹여줘야 될거 아니야. 밥을 안 먹여주고 일만 시키면 그 소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그러니까 저, 제가, 제가 소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책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제 질뭐 유튜브 댓글은 이제 감사글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댓글에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 상에서 질문은 올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질문은 뭐한세줄네 줄로 끝날 수 있지만 제 답변은 스무 줄 삼십 줄로 나가야 돼요. 그한 안 되거든요. 우니까또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도 확이 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또 이렇게 해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해서 또 나한는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갖고는 그 다른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에요.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올려드렸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혹은 어뭐 혹시나 카톡이 열려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문자메시지를 주시던가 어 그렇게 하세요. 어 문자메시지로 최대한 상세하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 대신 문자메시지 주실 때는 본인의 본명 성함을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밝혀주셔야 돼요. 어, 본인의 성함을 밝혀주시고 또 나중에 답변을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시고 후원을 하실 때도꼭 본명을 그 본명이 이제 후원 계좌에 이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아 이분은 아 지난번에 제가 답,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을 때와 아,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음 질문에도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꼭 본명을 알려주세요. 어, 그리고 본명 을 알려주시고 문자 메시지 주실 때도 어, 제 이름은 뭐 누구 누구입니다. 어떤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할 수만 있으면 어, 체중하고 키요 정도는 좀 밝혀주세요. 체중하고 키 정도는 밝혀 주셔야 아, 어, 한세 가지 정도는 좀해 주셔야 돼요. 어, 체중하고 키 정도는 밝혀주시고 그것도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지 안 착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아마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있지 않다면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질문 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말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아.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답변을 못해 드리는 그런 질문 어,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난 질문해도 왜저 사람이 답변을 안해 주나. 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죠? 예.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후원을 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게 내가 답변을 해 드리면 이정산을 받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분들을 돕는 후원비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또 세미나에 오셨다 가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야, 참, 잘 오기를 잘했다.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 일단은, 그, 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 좌우 비대칭이, 이렇게 폐의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몸통에, 다리하고, 이래 복부 부분에, 몸통에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다르게 나타나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 그 현실적으로 좌우 비대칭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좌우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도, 저하고 만나시면 좀 제가 뭐 완전히 찾아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앉아있을 때 기본 자세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폐가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되나 혹은 다리가 어느 쪽이 커져 있냐에 따라서, 약간의 동작들이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아, 그분에 맞춰서, 아, 어, 선생님이나 아주머니나, 뭐, 당신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이런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좋겠고, 서있을 때는 이런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좋겠고, 어, 뭐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모든 걸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아, 그런 어, 방법들을 제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원래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곤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 그게 문제가 좀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이어서, 아, 도무지 세미나를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하기는 하지만, 어떤 참가비를 받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도와드린다라는 게, 또제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다 싶더라 그런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는 대신에, 그러그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벌든지 어떤 제가 경제 활동하는 시간으로 조금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형편이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제가 돈벌이에 이렇게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해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일요일날, 일요일 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 교회 하여튼 간혹 가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송탄인가? 경기도에서 오는 학생도 하나 있고, 어, 그 친구는 옛날에 아프리카 TV 할때 이렇게 만났던 친구인데, 잘 따라요. 잘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멀리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교회인데, 1월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매주마다 오는 건아니면만 어, 이렇게 한 번씩 들러주고, 이랬는데, 참, 오는 건 참, 어, 대견해요. 어, 열심히 하고, 또, 마음도 착하고, 어, 가 그러니까 학생이 아주 좀 됐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교회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개념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하나님 믿는 거나 그런 그런다고 해서 예 교회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 해주세요. 저를 만나기 러니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어, 제가 조금 어, 많은 시간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셔야 되나 하면 늦어도 10시 40분 그러니 아침이 든요 오전 10시 40분 전까지는 어,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에요.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들 어, 사람도 뭐 얼마 안 되고 스물 몇명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니까 또 저희 교회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여러분들 돕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하는데 그러니까 와도 전혀 어색한 거 아니에요.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한테 잘해주실 겁니다. 잘해주실 거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도 일찍 들어오지 마시고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가 있는 약간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 아, 와서 좀 앉아 계시다가 10시 40분 딱 빼면 딱 올라오세요. 아, 딱 올라오면 제가 10시 40분에 거기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저를 만났으면 되고. 그 왜, 열, 왜, 여러분이 10시 40분에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몇 명의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밖에, 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그게 나름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나름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 20분 동안 저하고 이, 여러분하고 일정한 부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 상태를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좌우 비대칭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이 사람은 앉아 있을 때는 이런 동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판별을 하게 됩니다. 판별하게 을 되면 11시에 예배 예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맨 뒷좌석으로 옮길 겁니다. 사람도 신경 안 쓰이도록 저하고 같이 맨 뒷좌석에 앉아서, 앉아서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예배 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아, 뭐그 예배에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 뭐 들어는 강요도 하지 않고 뭘 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뭐 일어서세요. 뭐 이런 타이밍에 같이 조금 일어서 주시고 예의 차원에서 뭐그 정도만 규칙만 조금 지켜주시면 되고, 그게 제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여껏 오셨던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할 텐데, 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빨 딱딱 들이고 머리 흔들어 보세요. 왼쪽 다리 움직여 보세요. 오른쪽 다리 들어 보세요. 자세 바로하세요. 허리를 조금 제대로 하세요. 어깨 한번 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코치를 하면서 아약 40분, 50분 정도의 예배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아 지나가면 그 시간이 끝나면 약간의 어떤 속으로 모임이 있는데 그 속으로 모임 속에서도 어뭐 이런저런. 어 그 어, 시간에는 뭐 어,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나 그냥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어, 교회에서 이제 제, 제 사모님 음식솜씨가 되게 좋거든요. 우 어, 그러니까 부페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약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어, 신길동에 있습니다. 신길동. 신길동 오성교회입니다. 어, 별 다섯 개. 그러니 오성, 오성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책이에요. 서서울 노회. 그러니까 정통교단이에요. 좀 이상한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합동책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서서울 노회. 노회가 그 서쪽 서울 노회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통교, 교회. 어, 굉장히 어, 보수 정통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뭐 괜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오셔도 뭐, 뭐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어, 앉아있을 때 자세에 대해서 운동법에 대해서 또 호흡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아, 약간의 약간 예의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어, <웃음> 혹시나 또 교회에서 또 학과다가좀 이상한 분들이 <웃음> 사람이 조금 그, 뭐 사랑스러운 존재이 많아 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교회 와서 아, 그냥 예의만 조금 지켜주시면 저도 편하게 이렇게 만나수 있습니다 그냥 뭐한 번만 오셔도 되고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 어,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떤 아침에 오기는 좀 힘들죠.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오셨다가 한번 자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주실 때아 만나본 분들은 제가 더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그 신체에 대한 어떤 특징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건 어, 조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교회 이제, 이제 원래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걸 교회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왜가면 제가 일요일은 뭐 돈벌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제가 쉬는 쉬는 날이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휴식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오실 때는 후원금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시고. 어, 괜히 또오신때 죄송하다고 뭐 사들고 오고 이러지 마세요. 아, 안 사들고 오고 무렇지 않아요. 교회사람들은 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문지방만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교회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교회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 괜히 뭐안 사들고 오셔도 됩니다. 안 사들고 오셔도 되고 또 저한테 뭘 이렇게 감사하 감사표시 안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대신에 나중에 문자메시지 질문 주실 때 그때 제가 답변해 드리면 어, 후원금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에 좀 효과적인 활용, 활용을 하시, 하시려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동영상들은 들어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어. 그 기본적인 동영상은 그, 그제 구독자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동영상 두 개가 있어요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창에 두개 자바라 운동법에 대한 동영상이 두 개가 뜰 겁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어, 동영상 바로 앞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제목이 장길성, 제 이름이 장길성이거든요. 장길성, 이 병을 치료하려면, 이래갖고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또두 개의 동영상이 뜹니다. 최소한 요, 어, 최소이네 가지 동네 동영, 개의 동영상은 보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고요 제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어, 제 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어, 길이에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이제 두수 없는 질문을 해주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져 버립니다. 그래야 되면 어쩌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혹여나, 질문을 했는데 문자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다 그냥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 못 해드리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 저도 막이 일에 매달려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답변을 해드린 분들은 어, 뭐 그거는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단발성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아, 지난번에 후원 많이 했는데 다음에 좀 질문 좀 받아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큰 후원은 단발성 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저, 여러분 생각에 적정한 후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러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선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또 멈춰야 되죠. 그죠? 어, 멈추더라도 저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아까 이제 저희 교회 장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신길동, 그죠? 신길동 오성교회라고 찾으시면 나옵니다. 아, 신길동 오성교회라고 찾아요. 옆에 보면 보람의 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보람의 공원 옆에 있고, 농심, 농심 라면 있죠. 농심 본사가 그길 건너편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신길동 오선교회라고 있고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하는데, 작은 빌딩에 3층에 위치하는데, 1층은 호프집이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작은 벤치가 있는 작은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어.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걸린 공원이라고 해요. 작은 벤치가 있는 그런, 어, 쉼터가 하나 있는데, 아, 거기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10시 4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10시 40분에 도착하지 못하시면 그날은 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제가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인가 하면 그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 시작해서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와버리면 여러분 저한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러면 늦어질 것 같다 이러면 그 주에는 오지 마세요.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교회로 몇번 초대해 봤는데 예배 중간에 막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예배 다 끝나고 식사 시간에 도,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는 어도게그러니까 그리고 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분은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또 모시고 나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를 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40분 전에 오셔야 돼요. 10시 40분, 아무리 늦어도 10시 40분까지는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저하고 이렇게 적정한 저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10시 40분 지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던가, 다음 기에 오시던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런 거는 저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원래 교회에서는 좀 심한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확 잠궈 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약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돌아온다 이러면 그거는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힘드시더라도 10시 40분 전에는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분 딱 되면 들어오시면 돼요. 그죠? 어,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하고 앉아 있을 테니까 어,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람에 아 아니 보람에 아니고 신길동 오성교회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매주마다 오셔도 되고 그냥 오시고 싶을 때 한번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얼굴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어, 여러분도 도움, 도움이 많이 돼요. 어, 한번 만나보시게 되요그 하여튼, 여지껏, 어, 지금까지 어떤, 뭐,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만 받으시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뭐, 2년 동안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죄송합니다. 그 어떤 정확한 성함이 제가 지금 황, 황머머라는 분인데, 아, 2년 동안 계속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 우리 어떤 권사님이에요. 정혜연 권사님이라고, 명시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가 도움을 받으셨다고, 아, 그분도 2년 동안 계속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뭐 공익근무요원이 돈을 벌겠도 얼마나 벌겠습니까근데그 친구가 막한 달에 한 3만원씩 계속 이렇게 후원을 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임광욱이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오래 되셨어요 뭐한 1년 넘게 동안 뭐 매달 몇만원씩 이렇게 후원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생각하면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 세미나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세미나 대신에 이제 교회에서 돕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문자 답변, 문자를 통한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돌리게 됐습니다. 아, 그분들한테는 너무, 어, 감사한 마음과, 어, 예, 방향을 조금, 그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후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어, 그분들은, 어, 그분들이 저게 뭐 어떤 뭐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또 어떤, 아, 또 이름 없이 그냥, 본명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후원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도 계셨어요. 어,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 제가 할수 있는 부분 한도에 대해서는, 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쁘게 봐주시고. 하여튼,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적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 유튜브 동영상 댓글란에는 그 치료법에 관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에, 그 거기에 올라오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니까, 어,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어, 질문 하시고, 제 전화번호는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동영상 보실 필요 없고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면 제 전화번호와 후원계좌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아, 그, 부분에, 아, 그, 그 부분을 에그부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여튼 뭐막 저는 오늘 동영상 찍으면서 크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뭐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고 혹은 또막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또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저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문자로 질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여태 보면 이 제가 올린 지난 2년 동안 올린 동영상에 여러분 치료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그런 것들을 한 개씩 들어가시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은 근데 연구하는 자세로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다 보시라 이런 것도 제가 죄송해요 죄송하고 근데 보는 게 좋긴 좋아요 계속 보시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문제 해서 달라 이런 부탁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여러분들 하여튼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아, 문자문제 안 하셔도 괜찮고 또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 질문 아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규칙, 규칙대로 어, 후원금에 대한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두서 어, 어, 없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죄송하고, 하,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병이 뭐 빨리 치료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 정상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이 병은 서두르면 안 되는 병이에요. 서두르면 너무 많은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명현현상이라그러서 그죠? 어. 서두르지 마시고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세요. 컨디션을 그러니까 컨디션이 최악의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고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상의 컨디션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최악의 컨디션이 있으면 이것도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나는 그래요. 컨디션은 50에서 60 정도 항상 이 구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하우를 익혀라. 그리고 생활 패턴을 치료에 좀 우선순위를 건강회복에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두고 어떤 활동을 하든 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무너져버려요. 컨디션이 20, 30, 10으로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뒤집어져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그러니 항상 컨디션을 50에서 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치료 방향은 컨디션 유지에 달려있다. 컨디션 이 여러분들 계속 50, 60, 60의 컨디션을 유지 하게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60, 70대로 올라가게 돼요. 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다 면 어느 순간이 70, 80대로 컨디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 이 방향으로 치료를 접근하셔야 되지. 우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 이게 막 이틀 동안 너무 좋아. 나다나았다 이런 생각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팍! 넘어.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거죠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못깨겠고 하여튼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궁금한 점 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